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어센더드에 관한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9.99달러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얘네들이 약간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크, 어드센스를 어 아크2와 결합하고 추가 DLC 업데이트 요구라는 건 최적이 아니라고 어, 알고 있대요 그니까 러 같이 결합해서 판매한다는 거를 좀 최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얘네도 이미 알고 있어 특히 아크2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나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크, 아크 서바이벌 어드센스를 모든 플랫폼 저번에 말했던 뭐어 여기 나오고 있죠 pc 윈도우 스팀 엑스박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5를 59.99 달러로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다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가격이 다 달랐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은 뭐 40달러 였고 뭐 스팀은 뭐 50달러 그리고 dlc 는또 따로 20달러 20달러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러지 않고 59.99 달러에 모든 거를 다 판매한다고 합니다 DLC 까지 여기 보면 아일랜드 피테스트 스코치더스 에버 익스 젠 원, 젠투 이걸 다 그냥 어 59.99 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커뮤니티 생성 맵은 모든맵 그러니까 무료 맵이죠 무료 맵들은 2024년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피오르드르 라그 더 센터 로아 발개로 크리스탈 같은거는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확히 언제 출시한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어, 처음에 이렇게 아일랜드랑 스코치더스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반년 동안 아이디랑스코메만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새로운 게 추가가 된대요 어, 출시 이제 아크 어센더드의 새로운 게 어, 출시 포함이라고 합니다 사진 모드, 엔비디아 DLSS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죠 DLSS, DLSS는 성능,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AI 기반 그래핑 혁신 아, 어, 최적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룡이나 어 베이비 아기 관리하는 시스템 있고 야생 아기가 있다고 해요 야생 베이비 다이노가 있는 것 같아요 스냅 포인트 개선, 뉴 새로운 스냅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 새, 캐릭터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 개선. 오 커스터마이징을 또 이제 새로 할수 있나봐요. 또 여기는 내비게이션이 네비게이션이랑 생물 찾는 시스템이 AI 경로 찾기 약간 내비게이션처럼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야 좋은 거 최적화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베이비 관리하는 시스템, 야생 베이비 공룡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개선. 와 너무 좋은데요? 어, 이것만 해도 너무 좋아. 솔직히. 그리고 아크 서바이벌 이볼부드 부활절 이볼부드 이벤트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고 한국시간으로는 4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배율은 오피셜 3배구요 스몰트라이브 4.5배 아크, 아크 포칼립스 5배 클래식 6배 근데 클래식이 이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끝나죠 색들이 나와있고 이렇게 끝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